오늘의 운동은 주질수입니다 옆에 깔려 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이드 이스케이프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살짝 넣어서 딱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기보다 쉽지는 않아요 <웃음> 그리고 요거는 응용 동작 아 그리고 이제 스파링을 했는데 이제 막 배우신 분들이랑도 하고 상급자인 분들이랑도 했는데 이거 뭐 몸무게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제가 유리할 것 같지만 뭐 그냥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이때 이제 어 좋았어 체중을 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또 걸려가지고 아 오늘 운동 끝나고 나서 아, 진짜 아 힘들어서 뭔가 에너지 가득 채워지는 그런 걸 먹고 싶었는데 바로 앞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어? 고장맞춰! 고장맞춰!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? 2 0 0원 500원이에요. 어유 <웃음> 제가. <웃음> 오기오어오여기여 기가, 무사오리오죠오기여 기가, 여기